오늘은 재밌는 걸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바로 핸드폰 스케치 복사 패드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할수 있는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미니 아이패드 크기 정도인데요 위에가 비치네요 <웃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성은 아주 간단하죠?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왼쪽에 핸드폰을 거치해두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웃음> 제가 이거를 예전에 샀었는데 그냥 처박아두었다가 마침 또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어 이거 리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지대에 조립하는 방법이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두 개의 판을 이렇게 교집합이 되게 놓고 겹쳐서 조립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끼우고, 그리고 핸드폰을 이쪽에 거치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미지를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바나나 이미지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종이를 대는 거거든요 지금 육안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스케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거울을 통해서 보여요 이 판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약에 이정도에 내가 바나나를 그리고 싶다 했을 때는 종이를 조금 더 밀어 넣어두고 요정도로 해서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때 시선을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요 머리가 움직이면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목을 아주 그냥 로봇처럼 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위치 정도만 가늠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봤어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스케치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대칭으로 되네요. 스케치가. 그쵸?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반전을 시켜볼게요. 어, 그래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트레이싱지에다가 해보면은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싱지가 또 있거든요. 가져와 볼게요. 다시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막상 해보면 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막 막 어지러워서 토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 약간 디테일한 스케치를 하면 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위치만 잡는 러프 스케치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다 해봤습니다. 역시나 약간 위치 정도만 보이게 해봤어요.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저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거의 똑같은데 밑에만 살짝 틀려요. 근데 뭐 이거는 자연물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찾아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나비를 겉에 테두리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어, 직접 보고 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커다란 스케치? 외곽 정도는 이걸로 잡으면 은 확실히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어, 더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진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스케치 하고 싶을 때는 음, 조금 더 두꺼운 원본 스케치를 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은 이거는 그냥 진짜 위치만 대충 러프 스케치로 잡아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해보면 오 약간 더 가로로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맞춘다고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더듬이를 중심으로 맞췄을 때 보면 은 싱크로율이 100%로 완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엔 여러 가지 정육면체가 있는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네 <웃음> 조금 움직일 때마다 형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두 대를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너무 못 그리고 있는데 양해를 좀 <웃음> 부탁드릴게요 촬영을 하면 은 편하게 그릴 수가 없어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맞추면 이 부분이 맞지가 않네요. 지금 안 맞는 거 보이시죠? 점이 한 0.5cm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스케치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물, 꽃이나 나비 이런 거할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이꽃 스케치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단점이 이 판보다 더큰 스케치를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큰 스케치는 할 수가 없겠다 근데 제가 그때 볼때원 사이즈였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핸드폰용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작은 물체에 그릴 때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뭔가 조금 복잡한 거라든지 스케치가 아닌 그냥 일반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는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스케치를 할 때도 복잡하게 보이니까 <웃음> 응,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다 해봤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꽤나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면 뭐 자연 물은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폰 중에서도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어, 보시면은 이 판이 그래도 더 커요. 한 1.5배 정도는 더큰것 같아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그 정도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 원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살때 종이도 어 같이 옵션으로 판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종이는 같이 구입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반 종이에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스케치 복사 패드 라는 걸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